아... 너무, 너무너무 너무 화가 난다 나는... 오늘... 인류애를... 잃은 게더 슬퍼고 아 이야... <웃음> 너무하네? 너무 어, 뭐 가여워카리 계란 볶음밥 너무 시끄러 옆에 테이블에서 자꾸 쳐다봐 나 혼자 왔다고 근데 뭐야 이거 고수야? 볶음밥 진짜 맛있다 이건 새조개 여기 뭐 리뷰 같은 거 보니까 이 조개가 되게 맛있대요 근데 찜으로 먹으면 비리고 무이로 먹는 게맛있다그래서 이걸 시켰지 아 새우 드디어 왔어 주문한 지한 20분 된거 같은데 매트를 그냥 이렇게 주문해 뜨거워 얼음을 또 먹으라고요. 한 잔에 한 잔씩 이렇게 갈아주고. 저 어, 엄청 좋아. 좋아. 지금 이렇게 지금 살 중에 먹었지, 가리비 조금 먹었지, 새우 이만큼 나왔지, 계란볶음밥 같지 맥주 지금 이거 4병 채씩 하는데 아까 좀 전에 그거 달라고 하니까 한2만4천원 나왔어요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영상 찍은거 확인해보니까 나 후시 따야 될거 같은데? 그리 양이 너무 많아서 새우는 포장해달라고 했어 이거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내가 먹은거 이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진짜 맛있어. 여기 나나 일단은 숙소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그 해산물 맛있게 먹고 숙소에서 잠깐 쉬다가 셀링 클럽 가려고. 게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아.. 그놈의 맛사분 분그 할아버지들 그안 한다니까 듣고 그러면 세일링클럽 오토바이 태워주겠다고 공짜로 왜 그러겠어 갔다가 나 이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데리고 가서 또나나돈 뜯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낮에는 허객이 전혀 없는데 반만 되면은 그놈의 붐붐 붐붐 아유 아무튼 셀링 클럽 <목소리> 진짜 오랜만에 마우스네 사람은 많다. <목소리> 전혀 신나지 않아 가족 분위기야. 이게 프리드링크라고 준 건데, 글렌리베 거의 다 콜라 이게 만원인 거지. 불쇼한다고 했는데, 그 보는 게 가치가 있을까? 나는 다 놀고 나왔어. 그냥. 어, 세일링클럽이었습니다. 저 파티 말고는 뭐 술을 먹을 것도 아니고, 굳이. 어, 맨날 준비됐니? 그냥. 어, 어디 가지? 오늘 돈을 잃은 것보다 인류애를 잃은 게더 슬퍼 내 지갑에 250원 남았어 250원 아니 그래서 그냥 이말 안하고 그냥 내일 일정 잘 소화하고 이렇게 할라 했는데 분통이 터지네 왠줄 알아? 랍스터가 110만동이었는데 내가 120만원... 아니 20만원이 아니라 120만동을 털렸어요 물 뺏으면 랍스터 먹었지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거기서 내가 한 끼에 5,6만원씩 먹을 그런건 아닌것 같다 혼자 왔는데 그것도 그것도 남남 싸왔어 심지어 내가 싸왔다고 그냥 안주 겸해서 먹으려고 야 이런 사람 돈을 너무하네 아, 사실 뭐 120만동? 해봐야 뭐한 6만몇천원 정도밖에 안돼 여기 물가 싸니까 나, 내가 한국인 프리미엄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잘 지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내일 내일 그거 호핑 그 스노클링 가는 거 그거 그거 아까 연락 왔는데 35만동 정도 준비해 놓으라고 5천동 있다니까 아침 8시 15분까지 픽업이라는데 내가 5천동이 있다고, 지금. 환전을 어디서 해? 내가 원래 어디에 여행 가면은, 누구, 누구랑 같이 가는 게 아닌 이상, 항상, 당했어, 이렇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지나가다가, 뭐 시끌벅적한, 하바나? 하바나? 클럽? 뭐 이런 데가 막 사람이 엄청 많길래, 한 번, 호기심에 들어가 봤는데, 입장료도 안 받아? 그래서, 그래서 맥주 마신 거거든. 와, 오, 오 이거 구이좋다 내일 와야겠다 이러고 버드와이저 이만한거 이게 몇미리냐면 이거 마시는데 몇분 걸리겠냐고 어? 한 10분? 15분? 그거 마시고 마지막으로 결제를 카운터에서 하고 음 이만큼 남았네 내일 여유있겠다 하고 주머니에 넣고 좀 마시다가 맥주잔 다 주고 그리고 집 앞에 편의점에 와가지고 이거, 이거 세캔 살, 살라고 카운터에 올려놓고 직업을 딱 꺼냈는데, 1 0만 단위가 없어. 1 0만 단위가 한 장도 없는 거야. 이, 뭐야? 왜 이러지?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마지막에 돈쓴 데가 거기야. 랍스터 먹을 거야. 먹어볼 거야. 내가 이래요. 내가 이래. 다행인 거는, 내가 정말 다행인 거는 하루에 백불씩. 환전을 해서 내가 쓰자 라는 생각으로 다행히 달라는 숙소에 있어 야지 그래서 그걸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뭐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2일차 나트랑 여행이 끝났습니다 내일 봐요